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짐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임인성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거리 육상 대표 선수를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체대를 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병장 때 당직 근무를 설때 A4용지를 한장 꺼내와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써봤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레미 부엔디아라는 피지크 선수가 올림피아 사연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나도 대회에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병장 때부터 천천히 준비하여 전역하여 나갔던 대회에서 운좋게 1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동생들 그리고 후임들이 응원했던 날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응원하던 친구들이 제가 1등으로 호명되는 순간 울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 저랑 고등학교 3년 내내 체대를 같이 준비했던 태빈이라는 친구가 너가 결국 돌고 돌아서 너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결과를 내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2018년 5월 27일 첫 대의 날을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이 운동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다음 들었던 고민은 트레이너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도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관련 체육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소수의 인원을 레슨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예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도 트레이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자세로 잘 배워서 결국에는 혼자서 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피트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과로로 쓰러지는 사람들도 사실 하루, 장시간 일했다고 해서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지했을 수도 있고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쓰러지는 과정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몸이 견디지 못하고 픽 쓰러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도 처음엔 잘못된 자세로 버티면서 하던 관절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크게 다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업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티칭할 때에도 몸이 좋은 것보다 운동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다, 뭐 기본이 전부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사람이 급해지다 보면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천천히 탄탄히 잘 쌓아서 운동을 잘하게 되시면 몸은 알아서 좋아져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한두 가지 운동을 제대로 알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시티드로우에서 광배근의 자극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다른 로우 계열의 운동에서도 그 느낌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보다 한두 가지 운동을 제대로 잘 알고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제가 티칭했던 방식들이나 마음가짐을 최대한 자세하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이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회원님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온전히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했던 대화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영양제는 종합비타민, 비타민C, 뭐 오메가3 철분, 아연 마그네슘 정도를 먹는 것 같고요. 보충제는 운동 전후에 한 스쿱 정도 먹고 있습니다. 제가 대회에 준비가 아니더라도 1년 내내 어느 정도 괜찮은 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는 제가 평소에 엄청 타이트하게 식단을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처럼 먹으면서도 괜찮은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도 편하게 드시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좋은 몸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짧게든 오래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잘 채우면서 먼저 경험해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